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한 대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블루투스를 제가 여기 와서 처음해 봤는데 기기를 이제 이렇게 택배를 받았어요 음, 혈압제는 거고 얘는 맥박제는 애고 얘들은 온도계에요 이 기계로는 온도를 확인할 수 없는데 블루투스로 연결된 기계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이막한한달 정도까지 온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30초 단위로. 그 데이터를 읽어 들여 와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블루투스를 작업할 때 이게 제가 만들고 있는 앱이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앱이고 테스트 화면에서 먼저 이제 블루투스 기계를 찾아야 돼요. 이게 서치 하는 건데 서치를 하면 15초동안 자기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신호를 이제 제 앱에서 캐치를 하는거죠 얘들은 아직 안 켜가지고 지금 이 온도계 두 개만 잡혔는데 온도계 하나는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냥 테스트를 하려고 이 온도계를 클릭을 하면 지금 디폴트로는 이제 하루치 데이터를 읽어오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온도가 온도가 나오죠? 지금 이제 디자인 작업은 아직 안들어가있고 핵심 기술 정도만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웃음> 아직 디자인이 안넘어와가지고 이 온도계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얘가 이제 스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쏴주고 얘는 그 스캔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주는 데이터를 파싱을 해요 음 일단 주는 것 중에 간단한 게 이제 시리얼 번호나 아니면 배터리 잔량 아니면 신호 강도 이름까지 해서 이런 걸 주는데 그거를 화면을 표시를 해주고 선택을 하면 얘랑 이제 연결을 해요 커넥트를 해서 커넥트를 하게 되면 어, 제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그 리스트가 떠요 그 특성이라고 하는데 캐릭터 뭐더라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캐릭터 캐릭터 리... 리스틱 리 캐릭터 리스틱 뭐 어쨌든 특성이라고 그냥 떼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는가? 캐릭터리스틱? 그게 뭐냐면, 특성이 뭐냐면 <웃음> 이제 여기서 제공, 제공을 해줘요 그 이름, 디바이스 이름을 바꿀 수 있다던가 아니면 온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던가 모든 블루투스 디바이스에 다 그런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에 맥박 얘 같은 경우는 온도, 얘는 혈압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 특성이 이제 읽기 전용, 쓰기 전용이 있고 또 이제 노티스 역으로 이제 얘가 계속 쏴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도록 읽고 쓰는 거는 얘가 일방적인 통행이고 한 번만 발생을 해요. 내가 이제 이거를 어 냉장고로 이름을 바꾸겠다 싶으면은 그 냉장고라는 스트링을 바이트로 바꿔서. 쓰기로 이제 얘한테 보내주면 얘가 이제 쓰고 완료되면 다시 리턴해주고 요런식 리드도 똑같고 리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죠 바로 그냥 읽으면 내가 요청을 하면 해당 데이터를 쏴주고 그럼 난그 바이트를 받아서 파싱해서 보여주고 요게 다예요 이제 각 기기별로 이제 파싱하는게 달라서 그렇지 설명서도 또잘안돼있고 온도계는 일단 받고 얘는 아직 기계가 작동을 안하는건지 샘플파일에서도 작동을 안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찾긴 찾는데 이 기계는 정상적인데 이 블루투스 에서 이것도 잡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메디칼이라고 있는데 잘 안보이네 메디칼이라고 잡히는데 커넥트까지는 돼요 근데 이 맥박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새로운 걸로 온다고 그랬고 어 얘는 혈압을 자는 건데 이거 테스트할 때 한쪽 팔 마비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계속 혈압을 하면 은 이게 꽉 조이니까 이거를 스타트를 누르고 찾는 걸 누르면 이제 여기 B, BLT? 이게 뜨는데 얘를 누르면 지금 이제 제 혈압을 재고 있는 거예요 140 124 123 105 97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면 결과 혈압 이거에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최종적으로 저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어, 앱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제 웹 서버로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제이 쓰 형식으로 해서 쏴주면 돼요 이제 어, 아마 기계가 저게 다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혈압 재고, 온도 재고, 맥박 재고 요정도 하고 저 작업이 지금 거의 다 완료거든요 이제 맥박 재는 것만 하면 되는데 아마 크게 어려울 것같진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연결하고 데이터 가져오고 하는 게 파싱하는 게 문제지 뭐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이제 할 작업은 이제 디자인 디자인 씌워야 되고 이쁘게 이제 포장하는 작업이랑 로그인하고 저 데이터 쏴주고 데이, 그 서버에서 데이터 받아서 이전 이력들 보여주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아마 UI 작업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서버에서 데이터 받는 거야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잘 되겠죠? <웃음> 아직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 그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제가 안 해본 거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댓글 중에 이제 호주에서 코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한국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영어만 되신다면 내가 이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내가 할수 있다 요걸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거든요 한국도 내가 이거 이거 할줄 알아 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해서 보여주고 여기 똑같아요 그냥 포트폴리오 만든 거 있으면 그거 보여줘서 나 이거 할줄 알아 그러면은 그쪽에서 고용을 하겠죠 뭐, 면접을 제가 디테일하게 안 봐가지고, 기술 면접을 안 봤어요. 인성 면접만 봤지. 물론, 제가 운이 좋다고 지금 생각은 들어요. 제가 다른 데를 안 가봐가지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다들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뭐, 한 서너 개쯤 해봤으면은, 아, 운이 좋구나, 아니다. 이게 딱 나올텐데, 일을 구할 때 제가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연락이 많이 왔는데, 좀 골라서 왔어요. 그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급이 그세 군데 중에 제일 쎘어요.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모르고 선택하긴 했어요. 이거는 보스랑 면접, 스카, 온라인 스카이프 면접을 했을 때, 보스 인상이 너무 좋았고 또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죠. 다른 거는 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뭐랄까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라스베가스 미국에 있고 그런데 회사가 일단 두 개예요. 멜버른에 하나 있고 그 미국에 하나 있고 그래서 뭔가 느려요 그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시차도 차이가 나서 같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거기는 시급이 20불이었고 그한달 트라이얼이었거든요 한달 끝나면 이제 시급을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시차가 안 맞아서 일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시급이 너무 짰어요 16불인가 15불인가 시급 그래서 안 했고 한국인이 있었는데 일단 시급은 모르겠는데 일정이 말도 안 됐어요 3개월 동안 하는 건데 앱 개발이랑 이제 서버도 내가 만들어서 아마존에다가 올려야 되고 디자인까지도 뭐 주변에 디자인 할수 있는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최대 3개월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 이거 진짜 호주에 왔는데 한국인이랑 일하면 이거 한국처럼 또 헬게이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이제 아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업무 설명 다 듣고 이걸 3개월 안에 다 해야 된다라는 걸다 듣고 아 못한다 이거 나 이거 개발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만뒀죠 지금 있는 대로 고르긴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골랐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 조건이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그거는 본인이 잘 골라야지 한국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번뭐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은 어떻게 취업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해가지고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영어 좀 준비하시고 학원 다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원 가면은 한 3개월 짧은 기간 내에 좀 그럴싸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니까 학원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원이랑 영어 해가지고 한 1년정도 준비해서 오시면은 취업하는데는 크게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보고 다 100% 이해를 하고 있으면 취업하는데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 알아보고 제 생각을 디테일하게 적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